안녕하세요. 이거 뭐 전복 세마리하고 이거 무말랭이 말린 거 100g이에요. 이렇게 해서 같이 김치를 담을 거예요. 물 이거 팔팔 끓은 물이에요. 뜨거운 물로 이게담가놔야지무 날려면 이거 안 나거든요. 담가주고 초를 조금 넣어주면은 어 이거 미나리 식초예요. 담가 놓고 전복은 이건 좀 깨끗이 씻혀야 돼요. 그래서 이좀 이제 칫솔 좀 빳빳한 걸로 씻혀야 이게 잘 닦이더라고. 비쳐볼게요 이렇게 보세요. 싹 보관지랄. 냉동시킬 거라 그런가봐. 물빛깔이 됐다. 이렇게 깨끗하게 벗겨졌습니다. 금방 톡 떨어지네. 음, 한번 얼려서 그런가 봐 음, 냉동시켜놔가지고. 이거는 이건 노라고. 이것도 이거는 하얗고 이거 노라고. 이거는 까마고 내장. 이건 내장 주워 먹을 거니 나눴다가. 뭐 먹은 게달라서 그런가? 몰라 희한하네 좀 시쳐야지 설탕 조금 넣고 아니 설탕이라도 소금 설탕 조금 넣고 주물주물해서 이렇게 해서 헹구면 돼요 금방 다 불었어요 보들보들해졌네 이거 썰어야 돼 전번에는 이불 안 잘라가지고 이것이 이거 이게, 이게, 이게 빠져야 된대 이거 내장 네 음. 네 이거는 입이고 너무 많이 썰어버리는 거아니 <웃음> 너무, 너무 전복이 비싸니까 그래 거얄하게쓸거 아니에요 이 음. 크기로 들어간다고 음, 그 그렇게 거야 이걸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자르게 짜게만 안 돼? 이거 너무 크지 않나? 무말랭이랑 맞춰서 이렇게. 응. 음. 와 너무 적 적지. 그래? 응. 음. 나 잘라자 그럼. 네가 잘라 그럼 잘라야지. 왜 내가 잘라라 그럼 잘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러 사람 나는 물어본 거야. <웃음> 여러 사람 많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. 음, 아니 모, 요, 아니 무말랭이하고 똑같이 잘라. 물말랭이가 요만해서. 음. 잘라야 되긴 되는데. 음. 아니,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가 그러지 밥먹으면한점만좀먹기는딱있을것 한 같기도 한데? 한점한 점? 한 점? 음. 여기 손가락 조심해 한 다섯 개는 넣어야 되는데 전복을 에끼니라고 세 개만 하니까 좀 적어요 전복으로 최대한 <웃음> 많은 걸 하기 위해서 <웃음>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<웃음> 균님에게 택배로 아마 가고 있을 거예요 <웃음> 근데 좀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나 너무 조그하니까 너무 감질난다 이제 감질나게 해야돼요 감질시대라서 응? 감질 날라 응. 그러는데 너무 조그맣게 하니까 내가 물을 좀희야 돼. 이거와 사자고 야되말내 빠지게 <웃음> 양념을 할게요 이게 우리, 우리 마당에 있는 파가 이렇게 커요 쪽파인가? 예, 네, 쪽파 마늘, 생강 액젓이에요 조금만 내야 돼 짜니까 조금 적어가지고 저게 간장, 간장 저 해보고 이제 싱거우면 좀더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는 에매실청을좀 넣어줄게 매실청, 조청 여기 깨가 안 들어갔어. 내가 이제, 여기는 흑염자를 넣을 거예요. 깨 하얀 게 볶아놓은 게 없어요. 그래서 이거만. 한번 볼까? 응.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전복은 깨물라지도 않아, 그래. <웃음>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간장을 조금 더 넣어야겠어요. 고추가 조금 더넣을게 음 이렇게요 저기 뭐야 그 전복 오가리 김치를 했어요 이게 좀 전복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귀한 거니까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예긴이라고세 개만 넣네요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